s c h i a 어요 i a 아, o Hey, hello. Oh, hello. hello <웃음> 어 안녕, 안그 안녕. 나 저기서 먹고 있었어. 근데 아, 네. 응. 그래, 오늘 여기서 아예 성원에서 뭐우즈베키 음식 준비하 하다 그런 것 같은데? 어. 기도했 기도했어? 아직 어, 이제. 나도 같이 하자 나도. 같이 네. 고 진짜 밖에서 할까? 그냥 앉아? 그냥 앉는 건 아리노, do y k n o Jack, Jack I Yeah, Indian mm -hmm. I know, I know I love many things yeah. from him yeah. No one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Bangladesh Bangladesh? o oh, Okay, t h t s c cool. o o h Indian, Indian. Oh, are first he here first 는데없 he <laughs> <This>? <laughs> 아직 여기 위에 붙여야 되는데 서 없어 아예 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네겠습니다 비스밀라 비스밀라 이즈스 빌라 이즈베크우고인가봐네 이게 우즈베크 음식이에요 음, 약간 카레 같아 네? 카레가 카레 소고기인가? 양고기인가? 맛있어 밥? <웃음> <따라서 구우실 때. 목소리> 오 진짜 맛있던데? 음 조금 기름지더라. 음 조금 맛있는 아니야. 더 맛있는 거 있어? 뭐가 더 맛있어? 그래가지고. 약간... 응? 거기 더, 더 맛있어? 어 아, 그래. 뭐, 얼마나 맛있는 가야 그러면 제 맛있는 거 할랑? 같은 그런 건가 어, 맞아, 맞아. 어.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랑가자기 저기 저기 기 헤르반컴백헤르반컴백한란트와 지금 프리스타를 사십니다 여기는 터키 커피도 있고 아니면 카푸치노, 아카메리카도 먹을 수 있어. 홍차 주세요, 홍차. 홍차요. 너 알아, 알아, 알아, 알아, 알까, 알까. 따 따는 따타나메카나. 그때 <웃음> 그건 알아. 터키 줄까 말까 줄까 말까. 디저까아 <웃음> 디저트? 이렇게 까 홍차. 이거 진짜 색감이 좋아. 다 짰어, 손? 어, 고마아내다 짰어. 기다는 좀 넘어졌어. 아, 진짜 여기도 이렇게 있어. 아 뭔가 잘어울려 홍차랑 이거랑. 오. 아 오늘 막한입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이 진짜 맛있어. 내 나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맛있어, 맛있어. 겁나, 이고 아니, 왜 이렇게 하니브라. 야왜 입을..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달아? <웃음> 한 입으로 먹기 좀 어려워요. <웃음> 엄청 달아. 나 이렇게 단거세 장을 처음 먹는다. 엄청 달다, <달아>, 이거. <웃음> 꿀이랑 설탕이랑 합쳐서 가지고 <웃음> 그래도 맛있어요?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다음부터 조금씩 먹는 걸로. 아, 나 생각해. 하나만 충분한 것 같아. 흠, 흠, 흠. 어디서 맥주 한 설탕을 이렇게. 이거는... 맛있어? 고고고. l e t go. 拜拜，拜拜。<笑>